작년에도 제가 그대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마늘, 양파 전부 다 제가 그 유박을 사용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완전 초콜릿 같죠? 네. 초콜릿 생겼는데 펠렛 모양이네요. 네, 펠렛 모양으로 살포하기 좋게끔 어 있고요. 네. 여기 하나 하나 안에 미생물이 꽉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미생물 미생물이 안에 들어 네. 네. 이게 기술이네. 마늘은 아마 조금 작년 대비 조금 많이 심길 것 같고 양파는 어 작년 대비 또 많이 좀줄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지 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 마늘 양파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은어 저는 <목소리> 무슨거요 추석... 추석 다음날 심었습니다 아 추석 연휴 때? 연휴 네. 어, 때안 쉬고? 모셨죠. 안 <웃음> 쉬는게 아니라 양파 모종 정식 때문에 수분이랑 이런거 맞을 딱 정확하게 맞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죠. 선줄이 몇, 몇 미터입니까? 미터? 100m 구간입니다. 이 폭이? 아 폭이요? 폭은 어... 요망이 한... 1m 20cm 정도 어, 그러면은, 여기 몇 캔이 들어가요? 어 캔은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몇 줄을 넣을 것이냐 파종기로 어, 저희가 실을 넣었기 때문에 10줄을 넣을 수 있고 어그 다음 저희가 어, 다른 해보다 조금 늦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갈 때는 10줄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웃음> 올해도 똑같이 어, 8, 4줄, 4줄, 총 8줄을 가운데에 비고 네, 가운데 20c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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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똑같습니다. 마늘은 아마 조금 작년 대비 조금 많이 심길 것 같고 양파는 어, 작년 대비 또 많이 좀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네요 그래서 많이. <웃음> 아, 아, 아. 모종을 많이 부어갖고 작년보다 얼마나 작년 더 심으신 거예요? 모종을? 모종 털어보면 작년 배 정도 되죠. 두배 정도? <웃음> 네. 수익이 두 배? <웃음> 네. 양파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어, 수확할 때 가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 마늘, 양파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은어 저는 올해는 양파를 주력으로 좀 많이 심습니다 어. 뭐좀나와있나요 아직까지는 어 위로 올라온 건 없고요 어, 이제 수분 유지가 되고 한 2, 3일 정도 더 있으면 아마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지금 빨리 그림 컬로 돌려가지고 수분 공급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모종을 빨리 키우고 튼튼하게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씨를 조금 드물게 그리고 어, 기간 조금 파종을 일찍 해서 어, 조금 천천히 키워도 된다 싶을 때는 모종 터가 좀 작고 할 때는 조금 밀식을 시켜서 어,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는 그, 밉비료나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죠? SM팜. SM팜. SM팜. 완전성 네. 구조. 네, 그거랑 이제, 어, 미생물 들어가 있는 유박. 앞으로 대비 사용은 될수 있으면, 어, 하지 않고 수단글라스를 심던 아니면 이제, 논, 논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집을 썰어 넣으셔서 섬유질을 땅 속에 공급을 해주고 난 다음에 유박처럼 생긴 펠렛 안에다가 어, 미생물 이종을 넣어서 어, 거기 안에다가 어, 뿌리 밝은과 그 다음에 어, 뿌리를 보호해주고 성장을 잘할수 있는 미생물. 음. 그 다음에 땅 속에 그안 좋은 균들.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노균병이라든지 흑색서금 균액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들이 어, 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균들을 잡아줄 수 있는 어, 미생물. 음. 그 다음 염류장이라든지연적장애 어, 어, 그런 걸다 해결할 수 있는 펠릿형 유박으로 만든 어, 제품을 농가분들한테 이제 사용해서 대비 사용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아, 그럼 여기 그냥 시기실이 들어 있는 거네 그렇죠. 그 전에는 일부러 또 균을 배양도 해서 넣고 균을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줬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한 번에 대비도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미생물까지 넣어서 연작장에도 연작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 어, 작물도 훨씬 더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미생물을 넣어서 이렇게 모종밭에 사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크시는 걸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아, <웃음> 어떻게 생겼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내용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서. 완전 초코렛 같죠? 네. 네. 초코렛이 생겼는데 헬렛 모양이네요? 네, 네 벨렛 모양으로 살포하기 좋게끔 되어 있구요. 네. 여기 하나하나 안에 미생물이 꽉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미생물이, 미생물이 안에 들어있다. 네. 와, 이게 기술이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 뭐, 다른 그 유박 종류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미생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근데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이미 지금 퇴비 뿌리신 분들도 있어요. 퇴비 뿌리신 분들도 100평에 한 요거 두포 정도만 사용을 하셔서 뿌리시면 아. 땅속에 들어가서 그 퇴비를 분해시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아 그럼 이거 이미 퇴비 뿌리신 분들도 대비 사용을 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 그다음 뭐 일반 그 유박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 내가 이 연작 장애라든지 병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레 바테 흑색썩음균액병이라든지 녹균병이라든지 뭐그 탄저병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균들이 땅속 토양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발생하는 땅에는 사용해 보시면은 확실한 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그이 그그 퇴비, 퇴비, 유박, 미생물 네네. 이런 거 넣느냐고 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주 희소시겠네요? 저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이제 해왔는데 어 될수 있으면 제가 완효성 코팅 비료도 어 농사를 편하고 어 수확량은 높이고 어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비료인데 요번에 어 지금 나오는 유박도 농가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 될 겁니다. 야, 요것도 공동 구매 들어갈 각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그 미생물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렸었죠. 예. 네. 어, 귀찮은 과정을 다 생략하시면 됩니다. 바짝만 네. 하실 때한 번만 사용하시면 끝나네요. 수확할 때까지 끝입니다. 반복되고 힘들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생략하고 농사를 쉽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쉴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시가 되면 저희가 공동구매 할 테니까 그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한국농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